야불밖에 딱지 맛있어 어? 우리 개구리도 불맛이 되고 싶구나 파이어밤! 파이어밤! 아 낙하차기! 죽어 던지기! 아 좋아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 화염방사 리자몽 자 스킬 세팅은 첫째 화염방사 자, 화염방사는 전방에 적들을 향해서 상당히 긴 거리를 불레스를 발사하는 스킬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스킬, 불 대문자. 자, 전방을 향해서 불꽃을 발사하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그런 판형 스킬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스킬을 화용,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? 저는 절대 적진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냥 멀리서 불만 지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화염방사 불때문자 그리고 평타를 이용한 어! 화염방사 불때문자 그리고 또 평타를 이용한 아 어! 자 이것만 반복할 거예요 이제 리자몽이 되었을 때 궁극기를 이용해서 하늘 위로 뿅 올라가서 와, 이것만 반복할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제 화상 데미지를 입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알아서 죽겠죠? 퇴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노리고 만든 화염방사기 리자몽입니다 자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든 빌드고요 일단은 리자몽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리파일이 리자드 리자몽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진화가 될 텐데 어 리자몽 됐을 때부터 즉 궁극기를 배웠을 때부터 정말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좋은 생존기를 자랑을 합니다 자, 즉 리자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, 없다고 없다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까진 아니지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 그러니까 리자몽이라는 포켓몬 자체는 좀 팀의 고혈을 빨아가며 성장하는 그런 포켓몬이다 까지만 알아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추가로 지금 아이템 세팅은 제가 저걸로 갔어요. 조개껍질 방울. 자, 조개껍질 방울은 쿨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쿨타임이 뭐 2%, 마이너스 한 1.8%? 예, 네, 2% 정도 되는데, 일단은 스킬 자체가 좀길다 보니까 자주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간 점이고요. 자, 그리고 기압의 머리띠는 그냥 제가 안 죽으려고 간 겁니다. 네. 들어가서 궁극기 쓰다가, 야, 너는, 어? 그럴 거면은 리자몽은 궁극기를 가면 베리어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어? 여러 번 해봤는데 리자몽 되기 전에 게임이 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기합의 머리띠를 갖고요자 일단 이렇게 기합의 머리띠, 고개 껍질 방울, 그리고 박식 안경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가 주었습니다.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탈출 버튼 이렇게 총네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배우리 물꽃찍아아 아, 아. 아니, 이 멍멍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 여기까지 오는구나. 나 좋아요. 자 저는 뒤에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 불만 지를 겁니다. 자, 좋아요. 아퇴 좋아요. 어, 생각보다 파이리가 요번에 상향을 먹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나 자꾸 이 스킬 이상한데 뜨는데? 티났는데? 좋습니다. 자위 아래 먹고. 어? 위에왜세 명이야? 뭔일뭔 일이야? 빨리 레벨업. 나 불꽃 번치. 아닙니다. 자, 화염방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! <웃음> 오, 강력해! 좋아, 좋아! 자, 밑에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! 아! <웃음> 일로와! 일로와! 고양이야! 팍! <웃음> 어디가? 어디가니? 우리 고양이! 아! <웃음> 일로와! <웃음> 좋아! 자 좋습니다 세월이 불꽃 화연방사 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아 거리면서 계속 불 맞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부른다 감히 어? 얼음 따위가 불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? 불 대문자 <웃음> 어디 얼음이 불에게 덤벼 안되지 못이기지 과연, 방사, 어디 덤벼? 이래 보여도? 지금 셉니다. 생각보다 세요. 어, 어, 까불지, 까불지. 이리 와, 이 개구리 자식아. 딸리는 내놓고 가. 아, 하하하하하. <웃음> 덤벼. 개구리 통구이, 과연, 방사. <웃음> 어? 씨, 아 이게 맞아? 갈가보기불대 문자로 한번 뺏어 먹어주는 걸로 할게요 우와 어 뭐야 비구리랑 개딱지랑 나 잡으러 오나? 내가 타이좋게 구워줄게 안돼 아니 아무도 왜안와 밑에 있잖아 얘들아 아갈가보기 먹어야지 뭐해 아 뺏겼네 저것도 아 리자몽이 안 돼서 그래 이거 리자몽이었으면 다 잡는 각이었어 아, 뭐해 너너 너, 아니 뭐해 입왜안 죽어? 어... <웃음> 어... 아무것도 못하지 리자몽 아무것도 못하지 괜찮아 요넌 죽어야 돼 일단 얜 죽이고 너도 죽어 어 고양이? 니가 점프해서 뭐할 건데? 불대 문자 아 죽어 파이어봄 <웃음> 아 좋습니다 이제 부터 리자몽의 저의 활약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뭐 날라온 거 같은데? 어? 고양이 지금? 영한테 넘기는 거야? 아 죽어 죽어 죽어 아무것도 안 되지 불불 어어어 어어. 불대 문자. <웃음> 아 좋아 나이틀 어, 나인테일이 자꾸 저 안쪽에서 뭐하는데? 혼줄을 내줘야겠는데? 우리팀에서 뭐하니? 내 말했지 얼음은 불을 이길 수 없다고 뭐야 불밖에딱지마있어어 우리 개구리도 불맛이 되고싶구나 파이어밤 파이어밤 아, 낙관차기 죽어던지기 <웃음> 아 좋아 아 좋아 아 햄... 행복하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죽어. 화염 방사, 죽어. 어, 어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위험해. 이건 이건 좀 위험하다. 이건 좀 위험하다.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안, 안 위험한 것 같은데? 화염 방사, 화염 <웃음> <과연> 방사. <웃음> 아직 갔다 올게요. 아직 갈거미 안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전방에 개딱지 발견. 긴박해, 딱지 대기 5초 전. 화염 방사, 불대문자. 이거는 잡을 것 같아. 나 있어.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저 썬더를 쳐야 되니까 물론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이거?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개구리 잡았어요. 아이 맛있어. 이쪽에 이쪽으로 안 오지 않을까? 온다. 온다. 아 자꾸 어디 쓰는 거야? 이거 그쪽이지. 궁극기 파이어 파이. 헛어먹어 먹자 이거 먹어야 돼 얘들아 먹어야 돼이 썬더 썬더 빨리 먹자 좋아 좋아 우리 썬더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썬더 먹을 수 있다 썬더 먹었다 <웃음> 좋아 좋아 꿀만나오면돼 괜찮아 꿀만나으면이거꿀만 이겨. 넣으면 이겨요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 포인트 계속 넣으면 두배 들어가니까 이깁니다 좋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다 그냥 계속 때려요 아 나오지마 이자식들아 나오지마 어디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디 나오나 아 화염방사기 좋아 아 좋았습니다